유트? 어? 이모! 여기 코치즈 추하요 <웃음> 농심! 콘 치즈 면! 가몇번 생기 백원입니다제 옆에는 리뷰 도 아주 논의 누지입니다. 논의 네, 이네네의입니다 네, 네, 논지의 음. 누지입니다. 농심에서 옥수수와 치즈의 맛이 어우러진 신제품! 코치즈면을 출시했는데요. 안에 구성은 어떤지 뜯어보겠습니다. 뜯어보시죠! 구성은 런 소스, 치즈 분만입니다. 먹어볼까요? 뭐 네! 치즈가 너무 강한데? 아니 물도도를 할 필요가 있다. 응. 과자 같아 과자. 깔콘에 있는 그런 과자. 일단 관심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응. 하나, 둘, 콘치즈. 그 예전에 저희 사태거 있잖아요. 마야치즈가. 아, 약간 그 느낌, 그구마트만한 느낌일까? 오, 맞아 맞아. 오, 어, 맞아 마 단맛이 심하지 않아서. 단짠 단짠 단짠 단짠. 콘치즈 기본주의자로서. <웃음> 이거는 약간 그 횟집 콘치즈랑 음. 상당히 유사한 제품이그 쓰서 맛있게 먹었고 뭔가 따른거 같이 먹으면 음. 좀 같다. 뭐 불닭이랑 같이 섞어도 될것 같고 아니면 저는 그대로 먹도 될 겁니다. 약간 짜게 튀 느낌으로 해서 음. 짜장이랑 같이 먹고 자기 기호에 맞게 변형해서 먹으면 더 맛있게 음.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많이 느끼했고 끝까지 먹게 조금 물릴 수도 있다다치면는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음. 근데 다른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았으면은 딱 퐁치즈다라는 느낌 퐁치즈 같은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. 안녕. 라이벨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진짜 진심이 일도 없구나. 진심이야. <웃음> 구독 십독. 10독. 구독 십독이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뭐? 어, 어, 어, 어, 죄송합니다 노네님. 세상에 그런 그런 개그를 팔독 구독 십독. 어, <웃음> 세상에. 독 구독 십독. <10독. 웃음>